오늘 제가 알려드릴 플랫폼 사이트가 뭐냐면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플랫폼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아마 이 부동산 플래닛을 공부하시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나 아니면은 이제 오래된 빌라들 있는 지역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플래닛을 공부하시게 되면 상당히 유리하실 거예요 중개업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중개업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배우시는 플래닛을 열심히 공부해서 사이클로 만들어서 가보세요 자 그러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플래닛 자 부동산 플래닛 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부동산 플래닛 이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보이시죠 네 자 네이버에 검색해도 되고요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 검색하실 때는 엣지나 크롬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우리가 흔히 아시죠 그죠 네 이라고 되어 있는 거이 녀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요거 네 요걸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번 얘기하지만 요거나 요거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는시간 가서 보면 전부 이걸로 하고 계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이 터져라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 이걸로 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자 부동산 플랜닛 들어가 볼까요 자다 들어왔나요 여러분 자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사이트가 나오면 플래닛 상단에 메뉴들이 꽤 많이 있죠 여러분 보이세요 메뉴들이 꽤 많이 있는데 주로 쓰는 게 실거래 조회고예요 여러분 이해 되시겠어요 주로 쓰시는 게 우리가 공부할 건요거예요요거고 나머지 매물이나 요 두개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기업 매물도 마찬가지고. 기업 매물은 어, 빌딩이나 큰 건물 중개 하시는 분들 있죠. 빌딩이나 큰 건물 중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 것도 하나가 들어가는 하나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빌딩들 여러분들이 거래 성사시킬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빌딩 매물을 찾으실 때는 여기도 어, 매물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게 여기 입주기업 정보. 요거 굉장히 도움이디야돼요 여러분. 입주기업 정보. 꼭 본다 그러게 되면, 요 입주기업 정보 하나 정도는, 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즉 뭐냐면, 역삼동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역삼동에 그 건물 안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는지가 쭉 나와요.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런 거 관련해서 찾을 때는 요것도 상당히 좋은 정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실가락과 조회로 들어가 볼게요, 실가락과 조회. 네. 자, 실거래게 조회 들어가고요. 일단 어, 플래리도 마찬가지인데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해두시면 회원가입을 해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 어 조건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로그인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플랫,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은요. 무료로 사이트를 제공해주는 대신에 무료로 제공해주는 대신에 회원가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어, 회원가입, 로그인 안 하고 보는 메뉴하고 로그인하고 보는 메뉴들 많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이트들 이용하실 때는,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이용을 하세요.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자, 가보겠습니다. 네. 그냥, 일단은 오늘은 같이 보시면서 눌러보시도 꼭, 로그인을 안 해도 다볼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그냥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게 되면, 자, 보이세요, 여러분? 색깔이 쭉 보이죠? 보이세요 여러분? 색깔 아, 안 보이세요? 생명 아니시죠? 저기 보시면 자, 빨간색 <웃음> 노란색, 파란색, 녹색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 색깔에 지금, 지금 아파트만 체크되어 있어서 여기 보이는 빨간색들이 지금 아파트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 이해되세요? 근데 제가 오피스텔, 연립, 단독 다가고 있잖아요 그죠? 체크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쭉쭉 보이게 돼 있어요 나오면서요 색깔을 아파트 말고 잠깐만요 네음 필터에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필터에서 제가 유행해서 하나만 아파트만 선택을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네자여기 지도를 아까 제가 줄여서 그런거 고 지도를 확대하면 여러분 확대하면 확대한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필터 버튼을 이 필터 버튼이, 필터 버튼이 거고 보이세요? 이 필터 버튼을 클릭하면 요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유형 보이세요? 유형 유형을 선택하면 지금 아파트만 보겠니? 뭐만 보겠니?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공부한다고 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지금 그 아파트만 지금 선택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를 오피스텔, 연립, 단독, 토지, 창고, 상업용 빌드 다 체크하면 이렇게 다 보여요. 한 번에. 호객노너는 호객노너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위주로볼수 있었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어 밸류맵은 단독 빼고 다볼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죠그 부동산 플래닛은 모두 다볼수 있어요. 모두 다. 그리고 클릭하면 클릭하면 그에 알맞는 정보들도 왼쪽에 다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쭉 나오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어,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정보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플래닛또 상당히 잘 만든 플랫폼이라는 사실 인지하시고 보시고 우리가 볼 거는 이 방식들은 이미 호객노어나밸류이나 디스코나 우리가 다른 거 보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했던 거라서 요 클릭해서 보는 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보시고 자, 우리가 볼 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볼 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상단에 보이는 요 메뉴들이에요, 요 메뉴들. 요 보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개발지역 지적도 위성뷰 세개 보이세요? 일단 개발 지역을 클릭하시면 클릭을 하면 지금 이렇게 체크 박스가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요 이 색깔이 체크 이게 누르면 체크가 해제되고 누르면 체크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색깔별로 이 개발 지역을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는 방법은 지도를 줄이면 돼요 이렇게 지도 사이즈를 줄이면 줄이면 개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세요, 여 이, 이 색깔이 뭐냐면, 클릭했을 때 나오는 정비구역이라는 의미네요, 그죠? 개념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정비구역 색깔을 클릭하면, 마우스를 딱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면,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다시, 네. 클릭하면 이렇게, 이게 한남 하이츠 주택 재정비구역 지정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어떤 정비구역이 지정됐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 어렵지 않죠, 그죠? 요거 보는 방법을 의외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지적도죠, 여러분. 네. 지적도를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별로 지적도를 볼수 있죠. 법 내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노란색은 주거지역. 그죠? 그 다음에 녹색은 녹지지역이죠. 그죠? 그리고, 어, 빨간색 결이 상업지역이죠. 여러분. 그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간단하게 체크 가능하니까그지역이 그 어떤 업종들이 들어가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적돼요, 여러분. 위성규는 말 그대로 그냥 위성지도 나오는 개념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상단에 는 보는 방법인데, 여기까지는 그냥 한 번씩 눌러보면 알수 있는 거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플래닛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를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여러분,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죠? 그리고 모아주택, 즉 뭐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하기가 힘드니까, 덩치가 크니까, 그죠? 소규모로 재건축 하겠다는 의미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잖아요. 조그맣게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개발하는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가로주택 정비 사업부터요 지금 법기 현황법 기준의 현황법, 30년 이상, 이해되시겠어요?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 3분의 2 이상 있어야지 개발이 가능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주택들을 보게 되면 보,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30년 이상 개발 어, 30년 오래된 주택들을 찾아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찾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이 부동산 플래닛이 가장 좋은 역할을 한다고요. 우측에 가면 여기 우측에 가면 탐색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 보이세요 여기요? 탐색 실거래가 꺼버릴게요, 여러분. 실거래가 꺼고요. 자. 여기 탐색이 있죠? 탐색 탐색 보이세요 탐색을 클릭하면 조금 기다리고 움직이면은요 자, 이렇게 색깔별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색깔별로 자이 빨간색 요거 시카, 이 진한 빨간색 보이세요 이게 30년 이상 된 어, 건축물의 얘기예요 이전 건은 뭐예요 30년이 안된 건축물이에요 여러분 즉 뭐냐면 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됐던 모아주택이 됐던 오래된 건축물을 개발을 하려면 이 진한 색깔 이상이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있어야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이해되시겠어요? 이 전제조건이 없으면 돈을 싸들고 가도 개발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고객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개나 투자할 때이 진한 빨간색 내가 그 투자하려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많이 있어야지 개발이 가능한 거지 30년 이상 개발된 그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없잖아요 그럼 그건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걸 찾아낼 때 굉장히 유, 유, 유리한 교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남동 한번 보 한남동 한남동은 뭐 거의 그죠? 여기는 뭐 개발을 안하고 못 베기는 동네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을 쭉 가서 움직여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강남쪽에 한남도 아래쪽이네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개발이 가능할 것같은요 불가능 같으세요 안돼 여러분 아까 봤잖아 이렇게 요런 시커먼 것들이고 이것들이 지금 많아야지 이해 되시겠어요 개발이 되는데 듬성듬성 하잖아요 전체 면적을 그려버리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요 30 이상 서 기다려야 되니까 물론 현재 어, 법을 개정해서 20년 이상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게 지금 통과가 안 돼서 그런데 어쨌든 어 현재 현행법상에서는 30년에 지금 기준으로는요 지금 기준으 보세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법이 통과됐나? 혹시 통과됐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죠 그죠? 아직까지는 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년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잘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요파란색있죠 파란색 파란색 이게 신축 건물이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빨간색인데 점점점 있는 거 보이세요? 자, 파란색은 파란색은 지은지 5년 안된 건물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파란색은요. 근데 빨간색인데 파란색 점점점이 있어요. 보이죠?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축물이에요, 짓고 있는 건. 이해되시겠어요? 즉도 즉 뭐예요? 이 파란색 점점점도 장기적으로 뭘로 봐야 돼요 신축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이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가 한눈에 알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툴이에요 여러분 정말 좋은 툴이에요 여러분들이 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이것만큼 좋은 툴이 없어요 이것만큼 좋은 툴이요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일단 일단 그리고 탐색할 때 보시게 되면 층수나 이제 면적이나 그 연면적 같은 경우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건축연한을 30년 이상 된것 부터 만볼수 있어요 이렇게 30년 이상 된거 그럼 요걸로 봐도알수 있겠죠 그죠 30년 이상 된거모시 그러니까 얘기했죠 내가 면적을 그리면 그 면적에서 3분의 2이상인 30년 이상 돼야 뭐 한다고요? 예 네, 제가 건축이 가능하다 그 이해 되시겠죠 그죠?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면적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대충 근데 나는 어, 항상 얘기해 줘 교수님 데이터 상으로 그러면 내가 딱이 면적을 그렸을 때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죠? 그게 진짜 돈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왜 그런 질문을 할생각을안 하시는지 <웃음> 별로 관심이 없으시나?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플랜에서 이렇게 영역 거리기란 기능을 만들었어요. 돈 내고 쓰라는 거돈 내고 이해되시겠어요? 돈 내고 쓰지 마시고 돈안 내고 쓰는 데를 저는 잘 찾잖아요, 여러분. 돈안 내고 쓰는 데를 가 드릴게요. 돈안 내고 쓰는데 이름이 뭐냐면은요, 이름이 뭐냐면 가로하우징이라는 데, 가로하우징. 이게 LH 공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LH. LH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LH에서요. 가로하우징이라고 해서 LH공사에서 직접 국민들한테 쓰라고 제공해 준 거예요. 자, 이 가로하우징이라고 검색한 다음에 들어가면요. 은이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 나오죠?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현황들이 나오고요. 나오 음, 잠깐만요. 뒤쪽이 아니고 두 번째가 들어가야 되나? 지원이고 네. 자 나고 위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사업성 분석이라고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메뉴가 여기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이렇게 나오죠 보이세요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사이트가나 하 나와요 보이세요 자 여기서 가고 싶은지 검색하고 싶은 건물을 주소를 입력해도 되고 내가 분석하고 싶은 번지수 있잖아요 입력을 해도 되고 지도로 바로 가서 선택해도 돼요 그냥 네, 지도로 바로 가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죠? 보이세요? 여러분? 그죠? 자 일단, 일단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이런 거 보시면, 자 일단, 제가, 어, 제가 분석하려는 필지가 여기에요. 자, 나 이거 살거야. 이해 되시겠어요? 여기가, 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될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보통 필지를 입력하면 바로 나오겠죠? 필지를 입력하면. 이해 되시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밑에 보시면 검토구역 설정 보이세요? 검토구역 설정 누른 다음에 한번더 사업구역 시행 설정 보이시죠? 한번더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자 사업구역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할 거니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클릭하여 선택 그냥 내가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려서 선택하는 건 내가 직접 전체를 그려가지고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려서 해볼게요 요렇게요렇게자 그려버리니까 이렇게 사업 계을 그렸죠 사업 면적이 어떻게 됐다라고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사업 면적도 충족하고 이해 되시겠어요 기존 주택수도 충족한데 뭐가 안 된다고요 노후도가 노후도가 전체 24개 중에서 54%만 30년이 넘었고, 나머지는 안 넘었다고 불충족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개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해됐나요, 여러분? 엄청난 지금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닥 반응들이 이렇게 없으시네요. <웃음>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플래닛에서 제일 먼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먼저 어디에요? 투자할 적을 탔죠? 그죠? 이걸 이용해서, 어느 지역에 누군가 메모를 가지고 왔어 어떤 사람이 여기에 가로쳤트 정비사업 된대 개발 가능하대 그럼 어떻게 해요? 듣지만 말고 판단하라고 이렇게 해요 분석을 해서 이해되시겠어요? 해 가지고 보니까 어? 애매한 거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잖아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가라하우진 가서 찍어서 막 가능 여부 판단하라고요 여기서 노후도를 보고 죠 노후도가 3번에서 충족 나온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미충족 나오는데 투자하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제 이제 세월아 내워라 하고 이제 언제 될지 모르고 계속 기다려야 되요근데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축들 막 들어서고 하면 끝장나는 거지. 금 한마디로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이런 목적은 뭐냐면 노후주택을 바꾸자는 라 건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업자들이 땅 사가지고 세금을 짓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점점점점 노후도가 없어지겠죠 그 개발할까 안할까요 안하겠죠 여러분 이해 된다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할 때 제대로 안하면 어, 굉장히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확률들이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로아웃지까지 해드렸지만 이제 그 부동산 플랜에서 첫번째 이 정보를 보시는 거에 노후도 보시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신축들만 많이 몰려있는 곳 찾아줄 때즉 고객들하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담할 때, 신축이 좀 많은 데를 원하시는 고객들은 신축 위주에 있는 데를 찾아서 보내주, 그 구해드리면 되는 거고, 좀 구축이 많은 데 원하시는 데는 또구축 있는 데를 이렇게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이제 분석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분석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이제, 지난, 지, 그러니까 3개월 대비해서 가격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금액이 어느정도 올랐는지 색깔별로 표시해주는게 색깔별로 이렇게 이 지역은 얼마나 올랐고, 이 지역은 얼마나 떨어졌고, 이해되시겠어요? 예, 지난 3개월 대비 가격대가 어느정도 변화가 일어났는지 표현해주는게 여기, 분석이라는 의미예요 학구는 클릭하면, 학구는 클릭하면 말 그대로 이 학교, 학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클릭하게 되면은 호객노노랑은 조금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다르게 나와요 야, 그 나오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바로가게 하면 그 바로 학교까지도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요. 학교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이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얘를 클릭했을 경우에 여기 보이는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 학교로 간다 이게 됐죠 그죠? 이렇게 구분돼서 다 나와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지금 상가들이 어느 정도 그죠? 드라이 나오는데 여기를 딱 클릭하면 왼쪽에 도소매에 비해서 얼마, 어떤 업종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쭉 정보를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어요? 체크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이 주변에 어떤, 어떤 업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어디? 상권. 그제 상권. 그리고 원하는 대로 클릭, 원하는 지역 클릭합니다. 클릭. 클릭하면 그 관련되는 상권 내역들이 쭉그 부분만 분석되서 나와요. 그 부분만 분석되서어요 그리고 교육을 클릭하게 되면 어린이집 클릭하면 주변에 어린이집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딱 보여요, 이렇게. 요 그리고 유치원 클릭하면, 유치원 클릭하면 또 유치원이 얼마나 있는지 또다 나와요. 그리고 초등학교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군까지도 쭉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플래, 부동산 플래닛이 상당히 잘 만든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용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한 도움이 될수 있는 플랫폼이니까 잘 활용하세요. 자, 그리고, 어, 플래닛하고 도움이 되는 이제 우리가 플래닛을 제가 재개발, 재건축 또는 가로주택 정비사 업 위주로 설명드렸죠. 그죠? 최근에 그게 돈 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이슈하시는 분들이 검토를 할 때, 여기가 그 개발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걸 어디서 들어가서 하라고요? 가로하우징. LH에서 운영하는 가로하우징에서 판단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이번 시간은 요거 어, 부동산 플랜이 타고 어, 추가로 가로 가로하우징까, 하우징까지 해서 마무리해드렸습니다.